말하지 않아도 날씨랑 여자의 표정, 눈꼬리만 보고도 오늘은 닭갈비에요. 오늘은 스파게티에요. 오늘은 빵으로 갑시다. 두 번째는 상담. 제가 이제 라이브 영상을 하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미용을 가장 많이 비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남녀. 연애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상담 얘기를 하는데 왜또 연애 얘기가 나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왜 제가 항상 연애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상담을 들어가는데 각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과, 마지막에 가서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 상담에서 필요한 두 가지 유형이 첫 번째가 뭐냐면 A 무조건 완벽하게 매너있게 무조건 완벽하게 매너있게 고객의 니즈를 성심 성의껏 맞춰줘라 이게 A 유형이거든요 남녀 연애했을 때도 연애를 잘하는 남자 연애를 못하는 남자 또는 연애를 잘하는 여자 연애를 못하는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연애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용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저도 뭐 연애 잘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대부분의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아도취형이거든요 자아도취형 내 기술에 내 스타일에 너무 자아도취한 나머지 손님이 내가 돈을 주고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 개무시해 버리고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합시다 어 해갖고 손님의 얘기에 기기 오리지 않고 자아도 취한 그 상태로 끝까지 마무리까지 가버린다 라는 거죠 커트를 하기 전에 상담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의 스타일만 고집하고 내 스타일에만 너무 도취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절반의 손님들은 와서 디자이너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내 스타일에 조금 더 맞춰서 그대로 해주기를 많이 원하는 손님들이 절반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은 좌아도취형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좌아도취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요 두 번째 유형은 아이러니하게도 A랑은 반대예요 방금 얘기했던 A가 연애했을 때 약간 수인남의 형태라고 한다면 B는 리드형이에요 리드형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간 반대의 약간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대신 이제 양쪽 다 조건은 있긴 있어요. 자, 상담했을 때, 자, 봐봐요. 또 연애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처음 선을 보고 데이트를 하러 왔어. 듣고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인지 남성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데이트를 하러 왔어 자 여성분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처음 만나 갖고 밥을 먹고 뭐 술을 한잔하고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 남자가 하는 첫마디가 어그뭐 먹으러 가시면 좋으시겠어요 그 남자는 무슨 뜻으로 했겠어 그 여자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물어봤겠죠 자 우리 뭐 먹으러 가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는 처음에는 아이 사람이 이제 매너있게 내 의견도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만남이 됐어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 라는 이름의 남자가 또 물어보는 거야 자 선영씨 오늘은 또뭐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 여성분들이라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짜증이 나. 자 남자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이제 한가지이기도 한데 자 반대로 또 가는 거예요. 손님들은 또 반대로 알아서 잘 분위기나 상황에 맞춰서 디자이너가 리드해주기도 원한다. 자아도 취향도 싫지만 너무 리드 못하고 반대로 그 사람이 기술자임, 이취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리드해줄 생각을 안 한다 라는 느낌이 날때 커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벌써 실망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항상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손님이 딱 앉아 있는 순간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성분들 눈 가리개를 하고 딱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옆에 누군가 나를 안정시켜 줄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안정화된 느낌을 받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들은 손님을 다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손님은 들어왔을 때부터 또 리드를 해주길 원하는 데이트할 때 여성과 같은 마인드로 샵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자아치랑은 틀린 거예요. 자아치랑은 틀린 거예요. 그 앉자마자 그 손님이 데이트할 때 서로 모르던 그 느낌이잖아요. 아, 나를 믿어도 돼. 내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거를 잘 포인트를 찾아서 리드해 줄게 라는 느낌으로 대화를 이끌어 줄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님들은 디자이너를 리드하려고 오는 손님들은 없어요 기껏해봤자 100명이 한두 명일 뿐이에요 대부분 98명, 99명의 손님들은 샵에 와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나를 리드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A형이 뭐야 자두 개가 어떤 차인지 얘기해 줄게요 A가 매너남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리드남이에요 두 개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른게 손님들은 니들을 잘해주는 디자이너 선생님을 잘 기억한다. 어. 그 다음에 뭔가가 다르다고 더 느낀다. 매너있게 내 이야기에 기울여주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선생님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가상점이 더 붙는 거는 어떤 쪽이냐면 말하지 않아도 오늘은 닭갈비예요. 오늘은 파스타예요. 말하지 않아도 날씨랑 여자의 표정, 눈꼬리만 보고도 오늘은 닭갈비예요. 오늘은 스파게티예요. 오늘은 빵으로 갑시다. 그런 사람을 더잘 기억하고 다음에도 또 재방을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알맞게, 재밌게 추천을 해줄까라는 기대를 부풀 가슴을 안고 또 온단 말이에요. 상담할 때는 피해야 될거 아까 얘기해 주셨죠. 둘다못 하면서 자아도치해 갖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갑시다. 어. 그런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매너 있게 딱 이제 분위기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알아서 안정화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리드해서 나가든지, 어. 커트하기 전에 상담은 둘 중에 하나로 서로 자기의 유형에 맞게끔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 가장 안 좋은 거는 자아도취형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오히려 손님에게 목에서 B에 반대겠죠 리드를 당하기 시작하는 디자이너 어. 내 의견을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한 채내 의견은 다 북살당한 채 오히려 손님에게만 리드당하는 디자이너이죠 어.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답답하다고 느낍니다